댕댕 여러분, 윤대입니다 어, 저희 엄마와 이모들과 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는데 사실 이제 그동안 자주 이런 수다라든지 이런 얘기하는 것들을 너무 좋아하고 하지만 정말로 진지하게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는 주제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50대 이제 중후반을 지나고 있는 나이시니까 궁금했던 게 어... 이제... 갱년기에 대해서 50대 초반에 조금 까칠하고 어 이게 그렇게 화낼 일이 아닌 것 같은데? 갑자기 화를 내고 그냥 찾아왔어요 초대도 안 했는데 찾아왔어요 아 초대도 안 했는데 <웃음> 초대도 안 했는데 찾아왔어요 갱년기가? <웃음> 네 그게 갱년기좀 몰랐죠? 근데 TV에 보니까 응 음. 열나고 덥고 막잠안 오고 이런 음. 게 있잖아요. 갱년기다 하니까 음. 그게 갱아 이게 갱년기구나 엄마 그냥 말 편하게 해서 했는데 왜 아겠죠? 그래도 조금 이렇라가지고 사뚜해서 낼수 있냐고 <웃음> <나. 웃음> 뭐 열나고 땀나고 이런 것보다 응. 잠이 안와그거 갱년기가 아니고 불면증 아닙니까? 아니 <웃음> 갱년기라 그랬어요 테레비에서, <웃음> 테레비에서. 아 진짜 TV에서. <웃음> 날씨가 다 사람들 가만있는데 응. 내면 왜 이렇게 덥지? 열나지? 좀 땀나고? 갑자기 응.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 이게 갱년기 온 것보다 벌써 우리가 그냥 오대 초반 때 엄마가 이상하게 화를 많이 냈었었거든요. 화도 갱년기가 사춘기보다 막 막는다잖아. 이모는 어떻게 증상이왔어요뭐 음. 어, 짜증 날 때도 있고 짜증이 어, 짜증 짜증이 날 나요? 때도 있고 막아 집에 식구들이 막 미울 때도 있고 아 음. 얄미고 음. 어 막다 작은 일에도 막 음. 보기 싫고 그럴 때가 많고 신랑이 음. 재있다 <웃음> 서소히뭐왔다 <웃음> <웃음> 갔다가 그렇게 내가 이제 그걸 그냥 즐기면서 살아야 된대 그거를 갱년기로 갱년기를... 어, 뭐, 갱년기라고 이걸 물리쳐야 되겠다 이런 거보다는 그냥 음... 그냥 내뭐 일상적으로 아 내한테 있는 그런 거다 음... 그냥 그렇게 그럼 이모는 언제 오셨어요? 나는 회사 생활을 오래 해서 그런가 뭐 어떻게 지나갔는지 그걸 모르겠는데 막 억수로 더워. 덥고 땀나고또 어. 가슴 진짜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똑같은 대표적인 잠안 오고 밤에 잠안 그래. 오고 우리 집에 고양이 한 마리 있는데 가 하고 막 그냥 <웃음> 아기로 아, 아, 아, 이제 산에를 다니고 막 이렇게 음. 몸을 피곤하게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갱년기 그것도 고급형인 것 같아 느낌에 혼자 가만히 있고 집에 가만히 있고 그러면 우울증 비슷하게 오는 게 같은 고급인거 같아 우리는. 먹고 살기 바쁘니까 바깥에 나가야 씁니 음, 조금 덜하게. 원더끼고 지나갔죠. 49에서 이제 5 0딱 넘어갈 때 어떤 좀 그런 게 있었는지. 그게 어? 우리 그때 마지막 49세 나이트 먹었거든. 어? 아 진짜? <웃음> 진짜로? 50대 기 전에 와저 지금 저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예요. 뭐가 됐어. 아까 어쩐지 스텝 보니까 이거 한두 번춤추 엄청 잘 놀아. 와. 노래도 잘 부르고, 춤도 잘 부르고. 우리 짱이야, 짱. 몰라, 우리, 친구들이 아 우리,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경쟁기를 힘들게 겪었지는 않은 것 같아. 우리는 음. 좀 이렇게 모이가 계중도 자주 하고, 우리 놀고라다 보니까 음. 이렇게 묻어가는 거지, 친구들끼리. 친구들끼리. 예, 이렇게 좀 묻어가서 그렇게 막뭐 우울하게 막 이러진 않은 것 같아. 사춘기가 오셨었어요 세분 다? 나는 사춘기가, 사춘기가 없었어. 없었어. 나는 그 진짜 사춘기가 없었어. 아 어? 진짜요? 말이 응. <웃음> <웃음> 지신것 같이. 아니하네요 엽년기는 <웃음> <웃음> 어떤 차이가 좀 있는지. 육체적에서 이게 몸이 이제 많이 표현을 하잖아. 뭐 덥고 춥고 음. 막 짜증 나고 이런 건데 음. 사춘기 때 마음은 그런 것보다는 좀 밖으로 이, 이탈하고 싶고. 어... 좀 놀고 싶고, 막 그런 것같아 그럼 이제 그런 상황을 이제 갱영기라고좀 생각이 들고 약간 사성에 자꾸 짜증이 나고 했을 때 가족들이랑 트러블 같은 게 생길 수도 있잖아요. 생기지. 요만큼 음, 음. 잘못하면 이 춤을 받을 수 있잖아. 음. 갱년기 아이 때는. 뭐, 그럴 수 있지, 뭐 괜찮다 이런데 음. 갱년기가 오면은 이 정도 받을 수있는 이게 밤만 돼도 이게 엄청나게 큰거 같고 음흠. 나를 좀무시하는거 같고 내가만 소외된 거 같고 막 이러니까 음. 발부둥을 치는 거지 내가 이렇게 지금 답답하니까 나를 좀 알아줘야 되는데 왜너것들은 너가 할 일만 하고 있냐고 음. 좀 그렇게 발버둥 치는 거지 다른 사람들도 굉장히 아깝게 보니까 자식들도 신랑들도 모르고 저는 슨씬 멀쩡하게 환아하내 짜증만 짜고 <웃음> 오면 갑자기 짜증을 오, 많이 오, 오, 내고 그리고 나 거가 짜증 내고 집에 들어가면 부기가싹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음. 가족들도 남편도 잘 아는 게 TV 같은 데서 아. 계속 한다. 갱년기 여자들 갱년기 어.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 아, 그래도 이제 아. 좀, 좀 덥다 하고 짜증 내고 러면 아, 갱년기 끼가 다 이래 갖고 음. 좀 이해를 해주는 거지 말은 표현은 뭐이힘드나 음. 네 이런 소리는 안 해줘도 음. 그냥 참고 있는 거지. 참고 있는 거지. 본인이 이제 전에 도때뭐이왜 그러노 이렇게 할 건데 음. 그냥 네. 아, 네가 또 갱년기 정상이 나오거나 아. 그냥 지켜보는 거지. 그게 이제 우리도 위안이 되는 거지. 그러면은 이제 아, 아 그러면 이제 남편한테도 미안하고 애들한테도 미안하니까 좀 그냥 나도 이제 좀 마음을 다스리고 아. 그러면 또 이제 이게 그거를 이제 가족들한테 뭐 얘기를 해볼 생각을잘안 하셨어요? 안하셨기때문 아, 힘들다는 표현보다 막 아, 덥다고 이런 표현을 많 했지. 문 열고. 문 열고. 아, 또 선풍기 막 바로 직타로 선풍기 탁 털고 막 이런 음. 거를 막 보이는 거야. 짜증나면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음. 아, 내 경영기인데 뭐 어떻게 좀 해달라. 이런, 그런 특별한 뭐 약이 있는 음, 것도 아니고. 그게없으 어, 그러니까. 음.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뭐그그 그, 그~ 갱년기 되면 신랑이 음. 실버라진다고 그 그래. 옆에 가까이 오는 게 싫고? <웃음> 어. 어. 집에 가족들이 많이 없으면 더 좋아 아 어. 오히려 부딪힐 게 없고 아, 내가 내 눈에 거슬릴 게 없었어 옆에 뭐 장애물이 보이면 <웃음> 여이 올라가는 거야 음. 바로 엄마는 그때 50대 초반에 좀 약간 좀 있었어요. 잘 참는 음, 네. 스타일, 표현을 맞아요, 맞아요. 안 하는 스타일. 애정 표현도 안 하십니까? 애정표현은 많이 합니다. <웃음> <웃음> <웃음> 그냥 힘든 거, 우리 엄마는 안 힘들 것이다. 이렇게 음, 생각하는 거요 맞아요. 음, 맞아요. 당연히. 당연히, 우리 엄마는 그냥 당연하다. 직장 생활하는 것도 당연하고 음. 우리는 저거는 힘이 들어도 엄마 만큼은 안 그럴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그리고 우리 엄마들도 아 힘들다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자존심인지 뭔지 몰라도 그렇게 음. 표현하고 싶지 를않더라고 분명히 우리 친구들끼리 아이고 진짜 힘든데 이거 우리끼리는 막 이야기하잖아. 그들 이러는데 자식 앞에서는 음. 그런 말을 하기 싫은 거지. 어 나는 우리 엄마는 한 번도 힘들 거란 생각 안 해봤는데 음. 처음으로 뭔가 딱 무너진 모습을 봤을 때 음. 그때 되게 충격받고 음. 아! 엄마도 힘들 수 있는 사람이구나 엄마도 되게 아 인생 살면서 이렇게 굴곡이 있고 힘들고 그리고 이제 견뎌내기도 하지만 완전 이렇게 무너지기도 하고 하는구나를 처음 본 거야 그때 음. 그래서 그걸 처음 딱 봤을 때 되게 충격을 받고 내가 이제 지켜줘야겠다라는 인식이 그때 좀 바뀐 것 같아요. 약간 좀 책임지는 성격이 좀 생긴 거죠. 똑같은 친구라도 약간 훨씬 더 어른스러운 것 같아요. 전 그래서 옛날에 우리 집 망했을 때 있잖아. 야, 다. 그차 어, 빨간 딱지 붙고 이랬을 때 어, 어. 에어컨 사가지고 한 번도 못 틀었는데 뺏겼어요. 그큰맘 먹고 에어컨 샀는데. 근데. 저는 지금 이제 그 시절이 어떻게 보면 좀 힘든 시절이었잖아요, 지나가면. 근데 지나고 봤을 때는 그 시절이 나한테는 너무 감사한 변화를 준 그, 였다라는 게 있는 거예요. 잘 들겠네. 그쵸, 그렇죠, 그쵸. 그렇죠. 그게 만이 없었으면 계속 그렇게 살았겠죠. 그러면 지금의 내가 없었을 거고, 처음으로 원래 맨날 돈 받으면 그냥 홀딱홀딱 다 쓰던데 <웃음> 내가 돈을 이렇게 막 벌어다가 갖다 주고 그럼 그런 계기가 없었으면 좀 그지 안 바뀌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 그렇지. 바... 그 엄마가 그 소리를 듣고 느낌이 어떻습니까? 그때 어땠어? 내가 만약 그 그런 말했어, 엄마 그때 힘들었죠, 엄마가. 처음 <웃음> 갔다 이거 말갔다 지가 이거를. 드라마에서만 봤아 <웃음> 드라마에서나... 나도 저도 처음 어, 그치, 봤어요. 열어 주시다 했어 문을 따고 들어왔어. 깔기 음. 따고 왔는데 갑자기 아, 붙야이게뭐이게뭐고붙여놓고고갔더라 음. 음, 그때 제가 저는 중국에 교환학생 가 있었어가지고 음, 몰랐지, 전혀 몰랐어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도 않았고 너한테? 그래서 집에 교환학생 끝내고 집에 왔는데 집이 막 이제 그런 상태인 거죠. 그런 상태인 거지. 근데 지나고 보니까 지금 어때요? 그도, 그때로 안돌아가죠지 근데 궁금한 게한 번씩 그때 이, 이, 그 이런 거 하면서 있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부모님을 갑자기 어느 순간 오는 거니까 막 그랬을 때 가장 내가 약간 후회되는 것. 어쨌든 항상 이제 세대가 지나가면 갈수록 결국에는 그런 순간이 또 오게 되잖아요. 사람이 막 천년 살고 이런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언젠가는 그런 이제 순간이 오기 때문에. 근데 준비 없이 오잖아요. 지금 이제 내일모레 어버이날 되잖아, 그렇지? 아, 그렇죠. 어버이날 되는데 내가 해줄 수 없잖아, 솔직히 말해 이제 돌아가시거나. 그럼 나 옆에 사람들 보고. 야, 있을 때 잘해라. 그때는 정말 속이 상하고, 그래도 막상 돌아가시고 나니까, 언제 옆에 엄마 계시는 사람, 너무 부러운 거야. 아... 그, 어버이날 때갖고 용돈 드리고 싶은데 드릴 수 없는 아, 그런 네, 이제 날이 없어서. 왔는 거야. 그러니까, 아, 야, 있을 때 잘해래.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나 일하거든. 근데 그러면 두분다 돌아가셨어요? 나는 두분다 돌아오셨어. 아, 그렇죠. 그래, 그게 후회되더라고. 그래, 나는 그때 우리 태국 여행 갈 때가 언제야? 회사에서 보내줬을 어, 때야? 리언도 같이 리언도 태국 리언도? 여행 갔을 때 그때, 그때 이제 엄마가, 엄마가 살아가고 계셨잖아. 그러니까 애들을 이제 엄마를 음. 이제 집에 오시라고 해갖고 이제 애들 놔두고 이제 여행을 갔다, 갔다 왔어. 근데 참 여행을 갔다 왔는데 오니까 왜막 집이 좀 엉망이다 해야 되나 막 이런 거야. <웃음> 피곤도 하고 갔다 왔는데 너무 집이 막 으스스하니 그렇더라고. 막 엉망 좀 내가 보기에 그때마도 성격이 막 억수로 깔끔한 성격인데. 네. 그러가 내가 엄마 보고 엄청 짜증을 부렸어. 엄청 짜증을 부려 부려 가지고 엄마가 그때 막좀막 막 눈물이 글썽글썽해 갖고 집에 가셨어. 그래갖고그 엄마 돌아가시고 계속 지금 한번 그 생각이 나는 거야, 이제 그때 내가 왜 엄마한테 그렇게 짜증을 냈는지. 엄마는 우리 애들 봐주고 여행 간다고 아. 그렇게 해줬는데 나는 엄마 고생했다 엄마 힘들었지 아. 소리는 못하고 그래. 아, 그때 진짜 내가 너무 잘못했는 것 같다 아. 그런 기억이 이제 오래가잖아요 그죠응 어, 그거는 어, 내가 죽을 때까지 그 기억은 내가 아, 어, 못지을것 같아 내가 엄마한테 그 화내고 짜증 냈던 거 그게 진짜 뭐 이런데 뭐 어디 네. 뭐 운전해서 데려 가서 엄마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뭐. 그런 거 해드릴 수 있을 시기가 오니까 엄마는 안 계시잖아. 그러니까 너무 마음 아픈 거야. 네, 오늘 여고생으로 돌아가서 너무 즐거웠고요. 또 우리 인생살이 이야기 하는 것도 오늘 마음에, 이제, 각자 마음의 이야기도 다 하고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네, 행복하고 또 행복합니다 친구들 마카 사랑해요, 네, 사랑해요. <목소리> 마카 마카 사랑해요 늘었어요 갑자기 우리, 우리 이모가 바뀌었어요 <목소리> 마카 사랑해요 네 마카 사랑합니 음, 좋아요 좋아요 <목소리> 갑자기 표현이 <목소리> 오, 이제 오늘 이제 저녁이 되고 이렇게 마무리하다 보니까 우리 딸내미 이 윤땡님 그 엄마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딸내미도 있었고 우리 이 친구도 있고, 또 이렇게까지, 이렇게 이제 와갖고, 이제 밤이 되니까 또 마음이 싹깔아앉고 이래요. 그래서 오늘 정말 즐거웠고요. 이제 수고 많았습니다. <웃음> 그 교복이 고 교장에 들어서고 막 놀던 그 시절이 생각나면서 지금은 다른 친구들과 교복을 같이 보면서 아, 너무 좋다. 그런데 40년의 세월이 너무 빨리 흘러갔어. 좀 그랬고. 그래도 그 시절을 다시 떠올리고 회상할 수 있도록 해준 윤땡님이 내가 난 딸이 너무 자랑스럽고 그래도 딸이 이렇게 물어주고 알아주고 이러니까 그래도 나름 내 나름대로 친구들 잘 사귀어서 이 어려운 걸잘 헤쳐 나가셨으니까 내가 참잘 살았구나 내 나이쯤 됐을 때아 엄마 나도 갱년기 그런 거 우리 엄마 옛날 얘기하더만 나도 그런 거 모르고 잘 지나가네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무조건 돈은. 지고 있는 것보다 풀 때가 아주 멋있는 사람니까 열심히 불어서 많이 풀어주세요. 꼭여러주세요분 아, 아,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럼 다 여러분, 에서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눌러주세요 <웃음> 저는 러분여러게요 <웃음> <삶을> <웃음> 여러분, 예쁜 하 여러분, 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분이팅 咋